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네.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흔치 않은 스마트 공장 모든 공장이 다 자동화된 것 같고 재료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다 만들어져서 그냥 완제품이 뚝뚝 떨어진대요 10초에 하나씩 음. 크 나도 그러고 싶어 이건 네. 보면은 일일이 한땀한땀 물었고 아, 해야, 되는데. 한땀한땀 해야 되는 거 진짜 이거는 장인들이 앉아 갖고 진짜 한땀한땀 해야되는 거라 한땀한땀다 만들어내는 음. 그건데 어쨌든 그 양반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음. 자동으로 알아서 다 되는 음. 그런 첨단 공장 시스템을 갖고 쓰면서 저희 제품을 보면서 이렇게 톤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하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세팅을 할때위 아래가 음. 정확히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요걸 만저요 요거를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합니다. 요거 요요 요 작업이 뭐냐면은 음. 여기다가 장치를 끼운 상태에서 쫙 쏴요, 음. 물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1분 정도 있으면 굳거든요 음. 그래서 다 꺼내요. 음.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는 색깔이 연하고, 여기는 음. 좀 진해요. 음. 보이세요? 음. 이렇게.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이쪽은 많이 낮고 이쪽은 덜다는 거잖아요. 이게 0.0 몇 미리 밖에 안 되겠죠? 아. 하지만 우리는 그걸다 감지하잖아요. 아. 이렇게 음. 그러니까 할 때.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탁 타면은 편안한데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탈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치를 맞췄는데 요렇게이 점검을 하지 않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짠 이렇게 보면 응. 양쪽이 똑같이 똑같이 그렇게 나와야 되니다대만 오케이 하고 지금부터 끼실 수 있습니다.지 요거 안 하고 그냥 나왔다고 그냥 주면? 키운다? 응. 또 특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 거래할 때는 이제 택배로 많이 보내줬던 말이에요. 아.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 해보면서 병원에다 보내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이 었구나 그러니까. <웃음> 라는 생각이 부쩍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작보다 맞 마무리 세팅이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작은 당연히. 응. 주어진 정보대로 쭉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어. 되는지를 모형상에서는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내지만 그렇겠죠 그게 이제 사람한테 갔을 때그 어. 작은 차이는 알 수가 없어요 모형상에서는 결, 그때 딱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간다? 어. 그냥 생략한다? 어. 오.. 야 다행히 잘 맞으면 뭐이제 없겠지만 어. 어. 만약에 요런 상태가 아니고 요런 상태로 그냥 줬다? 그러면은 탈이 나도 당장 탈이 나느냐? 음. 조금 이다 탈이 나느냐? 한참 이다 탈이 나느냐? 음. 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맞추는 데가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다 보통 찍어가면 이런 얇은 음. 종이가 물어보세요 딱딱딱 물어보세요 딱딱딱 하면서 이렇게 맞는 데를 착착착착 뭐 갈아내고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종이로? 네, 아, 그게 이제 색지 근데 해보니까 이쪽으로 세하면 이쪽이 이쪽으로는 이쪽이 정확히 동시에 잘안벌리기도 하고 정확하게 동시에 힘을 줬을 때 안정적이 되는데 이쪽 이쪽 이쪽 이쪽 하다보면은 그게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전체적으로 다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 라고 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4세대 장치 같은 경우 그 병원에 공급을 하지 않잖아요 음. 병원에 보내지 않고 음.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음. 처방전을 써서 음. 이쪽으로 보내세요 라고 합니다 음. 그래야 정확하게 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케어 케어를 해줘요. 해주고 음. 사업 관리까지 해주지 음. 그렇지 않고 그냥 병원에다 보냈더니 응. 사고 관리도 안 되고 응. 세팅할 때 어, 원래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가만 하세요뭐 그런 식의 응. 어, 사고 관리가 돼서 이거는 참 아니구나라는 어. 생각을 네.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의 그이 세팅을 하는 동안에 응. 한 30분이나 걸렸어요. 응. 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뭐 하나였냐면은 이거 보면 여기 있는 그점 하나. 아. 점또 하나가 것도... 살짝 튀어나왔어요. 그 점이 우리는 그 보강을 위해서 와이어를 여기저기 막다 건물 세울 때 속에 철근듯이 응, 넣그게 넣듯이. 튼튼하게 하는데 그게 하나가 살짝 깨보다 더 작은. 음. 그게 하나가 살짝 튀어나왔는데 안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되다가 그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음, 했더니 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균일하게 음, 짠. 음. 음.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음. 오늘부터 편안한 을 사게 해드렸죠 음.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